사랑에서 정말 미안해 힘들었지 그동안 용서해줘 이게 무슨 짓인가 싶어 그만하려 해 이제 그만 나 돌아가려 해 저다 기들여져 버렸는지 왜 처럼 부를 것 같아, 그렇게 나는못 잊을 거야. No okay. kidding! 사랑아